자, 자, 자, 두 번째 직선으로 축의 평행 또는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한다 그랬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이쪽으로 쭉연결 볼게. X축, Y축, 맞나요? 이게 X축이고, 여기가 뭐야? Y축이지. 그러면 축에 평행한 방정식으로는 x축에 평행하다면 이 위에서 평행할 수도 있고 이 아래에서 평행할 수도 있겠지 그지자 그러면 y축에 평행하다면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겠죠 됐나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쵸? 자 이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기울기가 0인게 있다라 그랬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거야 파란색을 설명해봐 파란색은 X축에 수직이고요 Y축에는 평행합니다. 맞죠? 파란색은 그럼 빨간색을 설명해 볼래? X축에는 평행하고요 Y축에는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써주는 게 외우고 싶어하는 친구들 때문에 써주는 거야 자 X축에 수직이야 하늘을 찔러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지 그치? 자, 축에 평행하거나 축에 수직이면 문자가 두개다 살아남아 있잖아. 한 놈만 살아남아 있거든. 한 놈만 남았을 때 남녀가 같이 X가 남자 Y가 여자일 때 남녀가 같이 있어야 밸런스가 맞는 기울어진 직선이 되는데 한 놈만 남아 있다면 변태적인 녀석이 되는 거야. 자, 남자만 하나 남았어. 남자만 남으면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 오케이? 하늘을 찌르는 그래프는 남자만 남은 거야. X는이야. 자, 이 점이 만약에 3이라면 이 직선은 X값이 전부 얼마야. 그래서 이 직선의 이름이 X는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7이라면 이 직선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X는 P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하늘이야. 하늘. 자 여기가 5라면 y는 뭐가 됩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y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 바로 넘어 이제 생각해 머릿속에 떠올려 x축 평행이야 x는이야 y는이야 x축 평행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있어 하늘이야 찔러 x축 평행 하늘 y는이지 이거 y는이야 맞지 x축 평행은 전부 뭐야 y는 그럼 y축 평행은 X는, X는. 자, X축 수직이면? Y는 이년아. Y축의 수직이면? X는. 자, Y는 하고 봐봐. Y는 누구야? 오오. Y는 누구야? 마이너스 탑. X는 누구야? X가 누구야? 너무 쉽잖아. Y는? 오, X는? 끝. 됐어요? 네. 자, 그리고서 두 번째 개념으로 붙일게요. 축의 수직 말고 위치관계 붙일 겁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 무슨 관계? 잘 정리해놓으세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2차 함수를 제외한다면 얘가 최고예요. 중요도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직선을 만들어 봅시다 y는 mx 플러스 m 또 하나의 직선을 만들어 봅시다 y는 m'x 플러스 m' 다른 m 다른 n이라는 것 뿐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m y절편이 n이라는 얘기지 맞지? 자이 상태가 있고요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랑 한 점을 쉽게 알려준다 해서 표준형이라고 해 무슨 형? 어 이거 메모하는 놈은 없어야 돼. 표준형이다 뭐다 필요 없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는 모습은 일반형이라고 했지. 자, 2차 함수의 표준형은 어떤 모습이었냐. 이런 게 2차 함수의 일, 표준형이었어. 2차 함수의 일반형은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들리게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1차 함수의 일반형은 좀 달라. x도 y도 모두 저거기 때문에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이 이렇게 돼요. 이런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일반형으로도 직선이 두개 있겠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꼴이 있겠죠? 오케이? 자, 위치에 대한 거예요두 직선의 위치 관계. 생각해. 직선이 두 개야. 뭐할수 있지? 만날 수 있겠지.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나눠서 생각해라. 자 그럼 만나는 경우도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두점 이상에서 만나는 경우 그만 쓰다듬와 머리털 빠지겠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두점 이상에서 만나는 경우 오케이? 자 이제 생각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자 우리 생각해라 어, 두점 이상에서 만난다부터 해볼게 두점 이상에서 만나려면 두 직선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두점 이상에서 만난다의 다른 이름이 뭐야? 일치한다야 그럼 일치하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기울기 같다 그치? Y절편도 어때야 돼? 일치한다는 거니까 두 식이 완전히 같은 거잖아 네.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은 거지 맞지? 그러면 만나지 않으려면 어때야 될까? 다른 말로 뭘까? 만나지 않는 두 직선 평행이라 했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는 같으면서 같은 점을 지나야 되나요? 그러니까 Y절표는 어때야 될까요? 다르다가 돼야지 맞니? 자 그럼 한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 자체가 어떠면 될까? 다르다가 되면 돼. 자 이때 표준형에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다르다가 m과 m프라임이 어떻다 같지 않다. 기울기 같다는 m과 m프라임이 어떻다 같다. m과 m프라임이 같다. y절편이 같다는 건 n과 m프라임도 같다. y 절편이 다르다는 건 이게 다르다지 자 그럼 일반형에서 생각해보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못하니까 얘를 y 는 꼴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을 조금만 옆으로 빼서 얘기해봅시다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b분의 a 이 기울기가 같다는 거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 주고요 괜찮죠 네. 양변에서 b 프라임을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a b 를 곱할게요 괜찮나요 그리고 a 프라임으로 나눠주면 여기 a 프라임이 생길 거고요 여기 a 로 나눠주면 a 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은 뭐가 되는 거야 a 분의 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돼나 잘못 썼어 이거 아 뭐야 뭐 이상해 뭐 이상해 뭐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자후큰날뻔 했어 양변에 b 프라임을 곱해 아니지 b를 곱해 뭘 곱해 b를 곱해. 그리고 b 어 잠깐만 양변에 b를 곱해. 그리고 a 프라임으로 나눠. 됐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이다.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이다. 이게 뭐냐고? 이거 분의 이거는 이거 분의 이거란 뜻이야. 이렇게 분수 쫙 만들어서 이거 안 보인다는 얘기지 이게, 이게 안보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거 분에 이거 는이거 분에 이거면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지 그럼 y절편이 같다는 뜻은 마이너스 b분의 c는 마이너스 b프라임 분의 c프라임이지 마이너스 없애 양변의 b프라임 곱해 a, c로 나눠 어? y절편이 같다는 뜻은 뭐야? b프라임 분의 b는 c프라임 분의 c다 b프라임 분의 b는 c프라임 분의 c가 아니다지 쫙 땡겨와서 그래서 이 빨간색을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괜찮아요? 네. 빨간색을 조금만 더 이쁘게 핑크색으로 정리를 해보면 A'분의 A는 B'분의 B인데 C'분의 C까지 갔다면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고 이거분의 이거라면 두 식은 어떤 거야 사실? 여기가 1, 2, 3인데 여기가 2, 4, 6이야 밑에 식을 2로 나누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두 식이 어떤 거야 일치한다고 보는 거지 근데 야 x 더하기 y가 3인데 2x 더하기 2y는 8이 되는 xy 구해봐 돼? 절대 못 구해 이거 2 e 곱해봐 2x랑 2y 더한 게 6이고 2x랑 2y 더한 게 8이야 야 구해봐 못 구해 절대로 말이 안 되지 해가 없지 만나지 않아 개소리야 Okay.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봐 이거 칠판 안 쓸게 자, 만나는 점이 교점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했지 한 점에서 만난다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은 기울기가 같르기만한 문제 이건 뭐야 두점 이상에서 만난다 해가 무수히 많다 만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오케이 okay.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애 중에 하나만 추가할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애 중에 수직일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 조건? 그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칠판은 안 쓰고 녹화는 안 되지만 우리는 외워야 될 것. 두 수의 연계는 반역자다. 뭐 무슨 자? 반역자다. 부호반대 역수. 4와 곱해서 마이너스 1되는 애는 부호가 반대고 역수다. 기울기가 4인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4분. 그러면 7분의 3과 기울기가 수직인 새끼는 마이너스 3분의 7. 오케이. 우리끼리만 쓰는 용어라고 해보자고요. 요거 정리하실 시간 드릴게요.